주식재테크는 시간투자로 성공한다.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 합니다. 작은 종저돈으로 큰 욕심을 갖고 하는 이도 있고 큰 돈으로 더큰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작은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하는 이들은 너무 잦은 매매와 급등락이 큰 부실주로 하기에 거의 망합니다. 큰 종저돈으로 하는 이들은 그리 욕심은 많지 않지만 베팅하는 시기와 욕심에 손절매와 시간의 지루한 기다림에 패배를 합니다. 주식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주식엔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주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 속은 텅텅 비어있고 생각만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 기업은 조만간 모두 망하는 주식입니다. 간단한 이치만 안다면 주식 투자로 망하진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무척 고된 시련의 구간에 와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천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평한다면 꼭그 반대로 시장은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의 정체는 소액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거액의 몇 사람의 움직임에 모두 속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수의 정예 부대가 다수의 오업지졸의 부대를 점령하는 격입니다. 많은 이들의 많은 생각들이 주가의 방향을 흐트려 놓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다수의 투자자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100이면 100. 모두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큰손들에게 집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욕심을 자제하고 총명한 정신으로 큰손들이 장난을 칠 종목은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큰손들의 생각을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오너가 없어도 흘러가는 기업과 오너가 없으면 멈추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전투자 쪽에선 앞쪽의 기업이지만 주가의 성장발전면에선 뒤쪽이 유망하지요 앞쪽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와도 주가는 안정적으로 흐르고 이쪽의 기업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날다가 낭떨어지로 많이 떨어집니다. 증시에서의 승자는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한번 매매로 운 좋게 수익을 냈다면 안전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탄한 망하지 않는 매매 수익 모델로 투자던 투기던 이길 게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큰손들도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 넉넉한 시간으로 시간 투자를 한다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넉넉한 분할 매수로 매매를 멀리 보고 투자를 합니다. 매실이 튼튼하고 장래 사업이 번창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접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은 이변이 없는 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돈 많은 큰손들도 시간 투자엔 백번집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은행의 평균 이자율 보다 물가 상승률 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원리만 터득한다면 백전백승이겠지요. 일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뉴스의 주심을 매수해서입니다. 정규방송뉴스건, 경제지의 기사건, 애널의루머건 속을 열어보고 이것저것 올바르게 판단하고 매매를 하셔야 할 겁니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일반인들이 망하는 덫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덫만 피해간다면 당신은 고수입니다. 후며로운 투자자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